돼지 집 지켜야 돼. 음. <놀람> <놀람> 아! 아! 파 아파. 어, 아! 파 아! 아! 아! 아! 이 소리 왜 이래? 아프대. 아! 아! 아! 아! 아! 빨리 들어와 걔랑 안돼 걔못 나가 걔못 나가 빨리 들어와 나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 나가고 싶어요? 나가려고 돼지는 어떡할 거야 돼지? 꽥꽥 돼지 어떡할 거야? 돼지 어떡할 거야? 돼지, 어떡할 거야? 돼지 두고 갈까? 데리고 갈까? 산책은 우리 둘이하고 갔다와서 돼지랑 놀자. 알겠지? 돼지 이제 놔줄까? 돼지 이제 놔주자. 얘는 이제 좀 있다가 놀자. 얘는 산책에 데려갈 수 없어. 알겠지? 얘는 집에 있겠대. 얘랑 갔다와서 놀자. 누나 안녕해. 돼지랑 안녕해. 우리끼리 나가. 얘못 얘 나가. 얘는 돼지 여기서 집 지키라고 할게. 알겠지? 돼지 잘 여기다 두고. 우리끼리 갈까? 우리끼리 산책 갈까, 누나야 산책 갈까? 루나 앞머리 섰네 <웃음> 나갈까? 나갈까? 옷입고 갈까? 가자 아니야, 쟤못 가? 가자, 우리끼리 가자, 누나야 얘는 여기 있어야지 누나야, 우리끼리 가자, 우리끼리 나갈까? 나가자 아, 어, 왜안 움직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옳지 가자, 나가자. 치에 좀더줘 <웃음> 누나 사랑, 돼지랑 넣을게요, 돼지랑. 얘가 잘라먹어서 이렇게. 돼지 터치. 돼지 터치. 돼지 터치. 우와 치즈 있어. 돼지랑 잘 살아. 돼지랑 평생 살아. 엄마는 갈게. 엄마는 돼지와 함께 살아. 나머 나머 인생을 돼지와 함께. 안녕 <웃음> 누나 돼지 좋아가지고 가져갔어 거까지 엄마가 돼지 다른 색으한 마리 잡아올게 돼지랑 잘자 돼지 꿈꿔